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0년 블리즈컨 스타2 개발자들은 블리자드 도타라는 이름의 스타2 모드를 공개했습니다 스타2 에디터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고 보여주기 위해 남는 시간에 짬짬이 만든 모드였는데 반응이... 엄청났어요 AOS는 AOS인데 블리자드의 간판급 캐릭터들이 한자리에 모인 AOS 예에 2011년 블리즈컨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공개됐을 때도 반응이 엄청났죠 그러자 결국 블리자드 도타를 정식 타이틀로 출시하자는 결정이 내려졌고 짜잔! 히어로 즈브드 스톰을 만들기로 했어요 하지만 AOS 시장엔 이미 최강자가 둘이나 있었으니 바로 롤과 도타 모두도 아니고 정식 타이틀인데 보기만 해도 도전 의욕이 꺾이는 막강한 경쟁자의 명치를 팍 때려주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했죠 그렇기에 개발자들은 이미 만들어둔 블리자드 도타의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줍니다 그러면서 독특한 시스템을 내놨는데 바로 팀원 간 경험치 공유 내가 레벨 1이면 내 팀원도 레벨 1이고 내 팀원이 레벨 10이면 나도 레벨 10인 겁니다 서포터에게 희생정신 충만한 플레이를 강요하지 않는 시스템이고 자연스럽게 팀 플레이를 유도하는 시스템이었죠 히오스의 최대 매력 20분 내외의 짧은 플레이 타임 동안 팍 터지게 벌어지는 전투도 빼놓으면 섭해해요 우리 편 막타 빼앗아서 힘들게 돈 벌고 아이템 하나하나 맞추느라 시간 쓸 필요 없이 승리의 필수적인 오브젝트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 한타를 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히오스의 참신한 시스템이 양날의 검이 될 거라고요 2015년 오픈 직후 PC방 점유율 5위를 기록했던 히오스의 인기는 빠르게 떨어졌어요 왜냐? 앞에서 말했던 히오스의 시스템이 할일한 거죠 히오스 시스템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팀플레이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단점은 팀플레이를 강요한다는 거죠 잘 키운 내 영웅 하나가 적 5명을 때려잡는 꿈 같은 장면은 진짜 꿈! 반드시 팀원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명의 탈주이저나 트롤러가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게다가 캐릭터 조합이 반은 먹고 들어가기에 팀을 위해서 원치 않는 캐릭터를 골라야 할 때도 있고요 이게 히오스의 고질병 나사 풀린듯한 상태의 매치메이킹 시스템과 합쳐져 만들어진 게 일종의 랭크전인 영웅 리그를 기피하는 현상이죠 그렇기에 플레이할 캐릭터를 미리 고른 뒤에 매칭을 돌릴 수 있는 빠른 대전이 사실상 메인모드가 됐어요 하지만 빠른 대전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캐릭터를 미리 고르고 매칭을 돌리다 보니 팀 조합이 안 맞는 경우가 많다는 것 정도는 애교예요 모든 유저의 승률을 50%로 만들려는 듯 연승하다 보면 꼭 널 지게 만들겠어 라는 느낌으로 실력이 부족한 유저를 팀원으로 붙여줬거든요 게다가 빠른 대전은 매칭이 오래 걸렸고 여공 리그는 더 오래 걸렸어요 처음엔 히오스 보고 고급 레스토랑 고급 레스토랑 하길래 게임이 고급져서 그런 건줄 알았는데 매칭이 고급 레스토랑 음식 나오는 거 마냥 오래 걸려서 그런 거란 걸 경험했을 때의 충격이란... 아휴 하지만 망게임이란 이미지랑은 다르게 게임 순위는 놀랍게도 2 2권과3 2권 후반을 왔다갔다 했어요 한타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게임이고 좋아하는 블리자드 캐릭터 쓰는 맛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블리자드 입장에선 그나마 다행인 건기오스는 블리자드답지 않은 속도로 캐릭터가 업데이트됐죠 물론 이것도 느리다는 분도 있지만 블리자드 게임인데 이 정도면 엄청 빠른 거죠 하지만 또 묘한돼서 블리자드스러움을 지키기도 했어요 밸런스 패치가 참 느렸죠 밸런스가 약간 문제 있을 때도 느렸고 패치 한 방으로 밸런스가 크게 흔들린 뒤에도 느렸죠 음... 역시 블리자드야 그래도 히오스엔 점차 봄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히오스는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자주 진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버워치 콜라보로 유저가 폭발 스킨어드려 왔다? 많게많이네 하고 정착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2017년 새롭게 주임하신 고급 레스토랑 셰프님과 함께 히오스는 2.0을 선언! 제2의 오픈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것을 갈아엎었죠 물론 유저들의 오랜 수건이었던 밸런스 패치도 주기적으로 자주 해줬고요 이야 고급 레스토랑이 진짜 고급 레스토랑이 됐어 그러나 영광도 잠시 히오스의 인기는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가장 큰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캐릭터 육성의 자유도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템 대신 도입된 캐릭터별 특성이란 시스템이 있는데 육성의 자유도를 보장하기는커녕반쯤 흑이라 된지몇 년째 매치메이킹 시스템은 여전히 문제가 많고 트롤러와 탈주자 문제도 그대로였죠 그래도 얘네들 처벌이라도 세게 하면 모르겠는데 신고해도 얘가 처벌을 받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했죠 게다가 밸런스 패치는 자주 해주는데 밸런스가 안 맞는 건 여전했어요 신규 캐릭터가 계속 나오는데다 이런 답도 없는 사기캐가 나왔는데 밸런스가 맞으면 더 이상했겠죠? 그렇기에 2018년 10월 고급 레스토랑에 3대 셰프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죠 뭔가가 바뀌겠지? 그리고 새로운 셰프님도 대규모 변화를 예고했죠 히어스리그를 폐지하고 개발 인원을 줄이겠습니다 편하긴... 편했네요 맘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블리자드의 사용 선고 유저도 개발자도 패닉에 빠졌죠 물론 이유는 알것 같아요 히오스 리그는 투자 대비 큰 인기를 얻지 못했고 이모탈 덕에 회사 주가도 박살났으니까요 그래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런 충격 발언을 던진 건 아휴... 아유... 어쨌든 이후 히오스의 신규 영웅 출시 속도는 크게 느려졌습니다 그렇게 유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세계관의 캐릭터가 언제 나오나 눈빠지게 기다리는 시간이 늘었는데 블리자드 세계관 캐릭터 대신 오리지널 캐릭터를 또 드리게 예전에 오리지널 캐릭터가 처음 나왔을 때도 욕을 바가지로 먹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신규 영웅이 나름 빠른 속도로 나오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은 블리자드를 불태워라!!! 그나마 다행인 건 폭주하는 민심과는 별개로 인기는 꽤 많아요 2018블리즈컨에서 해준다고 했던 패치들도 조금씩 조금씩 적용되고 있고요 트롤로와 탈주 유저에 대한 처벌도 음... 음... 아... 블리자드의 참 배려심 깊은 발표 덕에 섭종하냐? 란 말이 나왔지만 우리 셰프님은 그런 걱정 말고 히오스를 즐기라고 하셨죠 히오스 리그 폐지할 때처럼 개발자도 모르게 블리자드가 갑자기 섭종! 하면 모르겠지만요 유저들 지갑 터는 걸로 모자라 골수까지 쪽쪽 빨아먹는 게임도 아닌 만큼 오래 살아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펭귄몬스터였습니다 그럼 펭빠잉!